의구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무기 돌, 그리고 갑옷, 골서포터 검 손톱 이렇게 딱 나왔으니까 완벽한 마검사 의구지가 되셨습니다. 파이팅 우리 팀들 잘한다 파 이팅 아 나이스 의구지의 강력한 피카츄가 공기를 받아라 발사 어 지동이야 지동이야 지동이야 마스터 컵은 저도 진지하게 해야돼요 자꾸 어, 내가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미지가 어떤가요? 아님 백호롱 정도는 뭐눈 감고도 이기지 보여드릴게요 자, 전 남는 거 가겠습니다 자, 진지하게 해야돼 간다! 숨겨왔던 나의 이상의 꽃 실력을 보여주겠다 자 가겠습니다 아래쪽 갈 거고요 저 근데 저 저번 시즌 이후로 처음이에요 내 꺼먹고 나이스 맛있고. <웃음> 아 좋아 마리리가 지금 원딜 메타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메타상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원딜 했지만 아무것도 못해! 마리리가뭘할 수가 없어! <웃음> 나이스! <웃음> 아니 진짜 원딜 메타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진짜? 나왔니? 원잎댄서 나왔다! <웃음> 이상한 테이크 제가 먼저 올렸던 것 같은데? 어, 보여드려야지. 야! <웃음> 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죽어! 안 죽어! 나! 제가 예전에 연구자 포지션일 때, 어, 그때 정말 일주일 넘게 연구를 해서 만든 빌드가 꽃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정말 나 이거 자부심 느꼈거든?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스킬이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때 꽃잎 댄스. 기가 드레인 너무 안 좋아서 아 이거 탱커로서만 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빌드가 있는데 그걸로 연습꽤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세 갖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아안 해요 공포 게임 재미 없어. 아 너무 루즈해. 저기요. 아이 좋아. 너무 좋아. 뭐지? 띠님 찍기는 뭘까? 그 유튜버 하는데 유화각을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잠깐만 어 이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유, 이거 건더?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디가 지금! 아하하 아 회전 아, 미안해 오이 진짜, 진짜. 까불지마 까불지마 이상의 것한테 까불지마 뭐여 지금 이상의 것한테 까불다고 말대꾼 이지하잖아. 제 말했잖아요. 나 이거 잘한다고. <웃음> 왜내 말을 안 믿어? 봉인하고 있었어 나 이거. 아뭐 주작이야. 아니 내 보... 아니 내가 이거 말했잖아. 나분 말했어 나 이거. 이여승률 높다고. 아니 봐봐. 근데 개구리 님이 너무 잘했다. 이거는 <웃음> 개구락지 님이 너무 잘했다. 야, 300점 넣었다고? 대꼬롱이 사용할 아이템은 뭘까요? 오! 오! 오! 노템인 줄 알았다. 아, 노템 안 나오는 것마다 행복하다. 와, 짱돌 나쁘지 않아. 아, 뭐 주작이래요? 아니, 뭐, 뭐만 하면 주작이래. 아니, 무슨 기만고멍이야 아, 절대 아니야. 좋은 거 주신다니까? 룰레님을 믿어보라니까? 진짜. 아 진짜, 야! 마검사라니. 어, 그래, 마검사다. 그래, 좋아. 돌팔매하는 마검사야. 으구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무기, 돌, 그리고 갑옷, 골사포터 검, 손톱 이렇게 딱 나왔으니까 완벽한 마검사 으구지가 되셨습니다. 자, 아래쪽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나이스! 어, 죽어 아, 이거 돌검사네 에어 슬래시, 찍자 에어 슬래시, 에어 슬래시지 마검사. 어, 그럼 아, 마검사 에어 슬래시지 검게 그래 좋아 써야 되니까 에어 슬래시고 어, 자, 이거 바아에요 뜨고 자, 에어 슬래시 나이스 어, 지어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이빙 찍어줄게요. 레어 스래쉬 좋아 좋아 좋아 우리 팀 너무 잘하고 아 멋있고 파 이팅 우리 팀들 잘한다 파 이팅 아 나이스 우구지의 강력한 피카츄가 움기를 받아라 발사 어지동이야지동이야지동이야 유솔어 멋있어. 근데 이거 마검사 뭔가 꿀꾸댕인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안 먹고 있습니다. 자, 애나 빗꼬리, 어, 경기 시작한 지 어... 4분만 에 처음으로 썼죠. 네,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내가 레벨 더 높아. 어, 내가 이긴 마검사의 검기를 받아라. 으거지 발사! 아, 마검사, 으거지 꾸댕이야! 일단은, 이거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건 포기하고, 위로 걸어, 올라가서, 네, 로턴무 먹어주도록 할게요. 와, 나이즈 역시, 마검사가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구만! 아! 아, 진짜 이거 내 거예요! 아, 왜 뺏어먹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이거 삐까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 피해지고! 어, 뭐야 아, 한 바퀴 돌려지고한 바퀴 돌려지고 아, 기사단 의구지가, 어? 누구야? 백도? 백도 할까? 어 백도 할까? 중도도 백도 할까? 그래 백도 가는 거야 그지? 어 백도가 맞지 그지? 자 가자. 백... 잠깐만! 아 <웃음> 진짜? 아니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아. <웃음> 아 진짜. 아 억울해. 아 억울해 진짜 억울해. 아니 그왜 그렇게 돼요 진짜? 자. 자 우리 여러분 모여봅시다 어 여기 마검사 우구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검기도 다 쌓아놨어? 궁극기 검기 다 쌓아놨거든? 기다려 진짜 어? 검기 스킬 다 있고 츄강츄강 나이트! 오오오오오 범위 우구지 마검사님께 덤비는 거야? 안되지 이거 파이어로 있어요 파이어로 있어요 조심해야돼요 이거 잠깐만 우리 조심해야돼 내꺼야! 아 뭐야 이거! 안 된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아, 아니 이게 왜 뺏겨? 아니 내가 아니 아니 이거 나도 좋았다고 아 진짜 아 아니 진짜 썸 맞게 이거 좀 패치 좀 해라 아 억울하다 진짜. 여러분, 저 이거, 의구자 아이템 빌드, 안 써드렸구나. <웃음> 벌써, 곰창똘, 손톱이었어요. 떨... 네. <웃음> 아, 이러니까, 지지. <웃음> 아, 진짜. 룰렛의 실이, 내가 영상 그딴 거 올리니까 화났나? 빵꾸는 너무한데? 와, 다행이다. 와, 내가 실력 유튜버가 아니라도 다행이다. 와, 와, 와, 와. <웃음> <웃음> 여러분, 마검사, 이거 꾸대기인데요? 내가 못한 거야. 아니, 너무 안 좋은데? 아니, 파이어로가 자꾸 낚아채서 그런가? <웃음> 아니, 그냥 칼 부러졌는데? 넌서포터 게임 그가보다박살나고 그냥 마장창인데 <웃음>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